이 N번째 항이 자연수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 했는데 그럼 무슨 수가 자연수면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니? 지금 여기서 R이랑 지금 D를 아니 그 D가 지금 a 어, 가 같이 배수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 제가 고친 이 식에서는 P랑 R이랑 자연수라는 걸 보여주면 돼. 피는 일단, 뭐, 자연수하고, 음, 오케이. 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. 근데 그래 일단은 자연수라고 줘야 되긴 하겠다, 그치? 이 조건도 음. 빠졌네. 음. 좋은 지적이었어. 자,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?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뭐고 한다고 했니?